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3대3 풀코트 갈게 여기서 3대3 올코트 자 이길 수 있는 멤버로 일단 가겠다 비밥이 못하면 나한테 욕 많이 먹을 건데 일단 우리 별별이와 영덕이는 누구야? 영덕이는 누구지? 빈빠바 강백호 형 거다 알았지? 마피아 없어 마피아 도 없는데 여기 지금? 빈빠바 강백호 형 거야 알았지? 야, 뿌띠쭈이 사람 누군데 골드냐? 자, 형이 빨간색 금붕어 힘을 보여줄게. 자, 형 강백고. 빈빠봐 이거 올코트야 올코트. 야 별별이 석태면 별별 안 돼. 손 타서 패야 돼. 이거 속도가 생명이야. 오케이. 가자 간다 얘들아 딱한판 한다잉 상대팀 요걸로 봤을 때 티어는 우리가 더 높아 이길 수 있을 것같아 충분해 한 판만 제대로 하자 중수 대표 우리 별별이 우리 빈밥이 안경선배 김밥이 안경썼니안경써서 안경선 배니1 2 3 여기서 눌러 주면은 바로 내가 하지 아니. 자, 형 여기 있지? 자, 포스트업 하고 패스 주지. 슈퍼 가서 형 가지. 형 여기 있지? 형 여기 있지? 네식가이지 어 뭐야 어 지금 미안하다 애들 블락이 괜찮아 블락이 괜찮을 때는 송태섭이 해결해야 돼야 송태섭을 터너 와 올코트야 야이게 올코트인 거 생각해야 되네 형 일단 꼴빗에 있을게 야 올코트인 거 생각해야 되니까 이거 어렵네 자 가자 얘들아 야, 이게 체력전이야 송태섭 해결 오케이 송태섭 좋아 패스하세요 오아 스틸 오케이 나이스 핏봐아백백백백 아... 까비 주세요! 오케이! 빨리빨리 빨리 가야 되네 풀코트는 내가 봤지? 자 가자! 킹빗밥 오케이! 좋아 빈밥 빈밥 킹빈밥 오케이! 형 간다! 아 마무리 써야지, 아하 와 근데 블락 쏜다형 골밑으로 들어갈게, 어, 형이 먼저 들어갈게 오. 나이스 역시 별별이, 믿고 쓰는 별별이 바로 블럭아아 아, 이거 진 미안하다 형이 투블럭 갔어야 되는데 형 안으로 뛴다 여기 바로 이런거야 이렇게 가야돼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점이야 괜찮아 오케이 좋아좋아 좋아 좋아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얘들아 괜찮아 거의 다 왔어 왔어. 왔어 괜찮 아, 찮아 아, 제종종종종종종달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어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이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 여기 오케이 역시 좋아 자 형이 아 이거 뭐야 이거 이상 생겨가지고 이거 오케이! 좋아 좋아! 지금 현재 18대 12로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오! 빛발마무리 오케! 이 아주 깔끔하게 이겼다 아주 좋아 MVP 바로 받아주고요 자, 리바왕 바로 받아주고요 득점왕까지 바로 받아줍니다 개꿀띠 죽기왕도 받아주고요 야, 이게 바로 강백호의 정석 아니겠냐? 올코트 강백호의 정석을 보여줬다 자, 여러분들에게 좋아요를 하나씩 드립니다 우리 빈밥이 아주 욕심내지 않고 아주 팀플레이를 아주 잘했다 아까는 아주 실망했는데 아까 지금 아주 만족한다 고생 많이 했다 응 그래, 돈안썼어 아, 빈밥이 아주 칭찬한다 형이 아주 좋아 자, 이게 올코트를 해야 적을 주더라고 한 번만 더 할까? 한번만더 해볼까? 자올코 한번만더 해보자 그럼 자 올코드 한번만더 자 이거 별별이 별별이가 있어야돼 무조건 별별이가 없으면 안돼 자 여기서 내가 사, 슈터 키우는 사람 슈터를 영입한다 슈터 정대만이나 뭐 김수겸이나 윤대엽 아니면 서태용을 올리고 있는 사람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을 내가 지금 여기서 한 사람을 영입하겠다 자자 자, 없니? 자어 르브론 와다 야 르브론 르브론 왔으면 됐어 자 르브론 빨리 들어와 거사야 얼른 들어와 거사야 너까지 와서 딱한 판하고 끝내기 빨리 자, 거사! 너 늦으면은 이거 빈밥이나 제왕이나 몽구니한테 넘어간다 ,잉? 자! 거사! 거사 안된다. 자, 잠깐! 자, 김트리씨 놀고 있다. 김트리씨로 가자! 김트리씨 안들어온다 다시 빈밥이다 버텼다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거야 김트리씨가 들어왔다 스타트 자 지금 김트리씨는 이게 방송인지 모를거야 매칭 매칭 눌러라 다들 매칭 눌러주세요 오케이 스타트 자 마지막판 설태용 하고 싶다고? 별별이 너 서태웅이 그럼 별별이가 서태웅이 오케이 형 강백호, 나 강백호. 그럼 김트리씨가 아마 송태섭을 갈거야 김트리씨가 송태섭을 오면 딱 맞는거지 자 오케이 밸런스 끝 지금 가치 같치 없지만 김트리씨 지금 저건데 집에서 자기 전에 하고 있는거일건데 자 막판 가기다 출발 별별이 서태웅 연구 받은거니? 이거 받은거겠지? 자 깔끔한 2연승을 하고 마무리하는걸로 아 우리 달려라 오랜만에 오니까 아주 반갑네 이거 사님 딱에 거사까지 해갖고 르브론 르브론 별별 합이 딱 요조업 치 괜찮은데 오케이 깔끔한 첫 득점 자, 깔끔한 첫 득점 자, 나와자 마무리하세요 좋아요 좋아요 진짜 깔끔해 아주 안으로 들어간다 리바 준비. 리바와 블락 준비. 오케이 바로 앞으로 가세요. 나는 올코트가 더잘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리바운드 포인트가 정확히 보여. 봐봐, 형이 여기서 리바운드 꿀팁 알려줄게. 올코트에서 형이 강백호잖아. 봐봐 이 송태에서부터 미드슛 들어오겠지 이제 안 들어갈 거라고. 아, 한 박자 늦었다. 일단 형이 한골 넣고 올게. 아, 오케이. 강백호의 정석이야. 자, 다시 수비로 간다. 자, 수비로 가서. 오 에어웅크 보여줘 오케이 설태하면 에어웅크지 다시 수비로 백봐봐 여기서 수비로 백하고 아마 미드슛을 쏠거야 바로 올라어 아니다 아니다 이거 안 들어가지 리바운드 내가 잡지 아못 잡았네. 오케이 블락 각이야. 자 여기서 기다렸다가 바로 불락이지 이것도 불락 블락. 아우 불락왕 되겠다 불락왕아 이거를 부, 덩클 때려야지 아 이거 먹었네. 나때먹은 거야 이거 아 미안하다 이거 나 땡어온 거야 아 이게 패스미스가 날 확률이 있네 올 코트로 오니까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자, 어 별별이 에어컨 잘 들어가네. 자, 형 안쪽으로. 자, 아니면 이제 다시 골밑으로. 오케이, 나이스 컷. 아, 이건 어떻게 하면 되지? 아, 아이. 아이, 씨. 오케이. 아, 이번에 서태훈 캐리다. 요번, 요번, 요번 판은 서태훈 캐리야. 아. 여덟 개로 오나? 아, 아, 플럭이 안 맞네. 오케이 서태웅 캐리다 서태웅 캐리야 얘들아 형 바스켓맨 쌓였다 아자 형이 신호 줬다자 김트리님 보셨죠 내 일로 죽이만 하면 돼요 어? 오케요 나이스블락 아아 나줘나줘 마무리할게 내가 지금 18대 14로 이기고 있어요 천재 강백호의 마지막 덩크로 마무리 자, 수비각이야. 오. 자, 마무리를 승리로. 자, 20대 16으로 승리합니다. 요번 판의 MVP는 무조건 서태웅이야. 오, 오김수리 님이네. 오호. 자 이제 마무리는 다 됐고요 자 임무에서 받은 것좀 볼게요 보상받고 자 오케이 그리고 신입생 훈련에서 나 빨리 서태웅 받아야지 자 여기서 획득해주고 자 서태웅이 가까워왔다 12포인트만 올리면 이제 12포인트만 올리면 서태웅이다 조금만 더 올리면 된다 아니야 잘했어 이번 판은 내가 좀 못했는데 김트리님이랑 우리 별별이가 잘했어 서태웅으로도 에어워크를 잘 넣네